자, 이제, 왜 부은 주기도 중요하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제 사람이 이렇게 쭉 살고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운이 좋다고, 운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결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운이 좋으면 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그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첫 번째 첫 번째 운이 좋아야 되겠지 그죠 운이 좋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갖고 알아야 되겠나 운명주의 갖고 알아야 돼 그치? 자 오늘 품만 놓으면 이제 공부 많 했다 그죠? 이제 막 탁탁 놓은다 자 운이 좋으려고 하면 운명 제기를 평가 해갖고 내가 잘될수 있을 때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두번째 운만 어떻게 해갖고 여러분들은 헤딩하면 되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응? 아, 실력은 기본이고 기본이고 노력은 기본이고 내 아무데나 가도 되겠나? 응? 그게... 그다음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내가 이거 얼버로누구말따나 생각해봐래. 저 엉터리 엉터리 그 엉터리 그뭐이 풍수 따라가고 엉터리 그쪽 가고 따라가면, 근데 그 결국은 어떻게 엉터리밖에 되겠나? 그러면 두 번째 유역시 길이라는 거 기인 이거는 어디가서 풀까? 뭐 갖고 풀겠노기 길을. 어디서 가 긴이 있노? 뒤로 아무데나 잡아올까 금물에 딱 해고 갖 먼저를 딱해갖고 그거 뭐 수견으로? 딱... 바로바로 바로. <웃음> 아이씨 성명으로, 성명으로. 비한 사람은 알아야 될거 아이가 숙명으로 봐야돼요 수견으로 봐야돼요 에이치 꼬명으로 봐야되 몰라 아 모른다 그 소리가 나오나? 참... <웃음> 몰을찾아야겠 어디가서 찾았고 그래 어디서알아본단 말고. <웃음> <웃음> 뭐, 그이 사람이... 뭐, 지내가는 사람 아무나 잡을까? 풍수지리를 보고 이제. 그거 소리 하지 말아, 걔들 이 <웃음> 풍수지리 하게 되면 저 묘지터에 타나를 가야 된다. 뭐 산소나 가야 된다. 백만 탄 사람 말고 뒤에 난쟁이 똥 사람, 떵 자, 이 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서. 가야 될 인연의 길이다. 내가 가서 공부를 해라 했잖아. 혹시 가르치주도 그러나. 아이 참. 이것이 바로 인연길이다. 인연길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으로 때가 왔을 때 내가 성공으로 갈때그 기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숫자풀이 인연법에서 나오는 길이다. 이게. 여기 숫자풀이 인연법. 네, 네. <웃음> 세번째 세번째 내가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응? 길이 있는데 여기에 다리가 안나지가 있다 강이 있다 그럼 어떻게 건내야 되겠노 <웃음> 아까 이야기 했잖아 폭풍가 지나가고 다리를 뭉쳐붙다 이 말이야 다리가 없어지면어 그럼 어떻게 아니 그 내게 풍은 주기가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고 무슨 날개 천사의 날개 아이말럼 이게 바로 풍액이다 풍의 풍액. 내인데 어떻게 해? 누구말따나 성수대교 지나가는데 그폭푹어려짚고 이랬으면 곤란하잖아. 그래갖고 뭐, 그, 가는 길을, 올바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어떻게 공사한다고 못 가기 뜬 막아놨고, 가다가 다리가 없어 짚고, 바람에 날아갖고 떠내려 가쁘고, 그러면 나는 못 가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바람 불기 전에 가야 되겠지. 바람 불기 전에. 그러면 바람을 딱 막아놓고 가든지, 그러면 바람을 싹피켜갖고 가든지, 자, 그것이 바로 우리는 풍운 죽이라는 거다. 그러면 사람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길이 우리는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다. 이세 이 가지 길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가갖고 성공이 안 된다는 거다. 그냥 막 언제, 이것만 가르쳐 주니까 이것만 달아갖고. 오르막길이만 있으면 좋다. 오르막길을 열심히 가보면 땀만 흘릴 거 아이가. 그러다가 우리를업장이라 했잖아. 그것만 가게 되면 무조건 봐봐산 높은 줄만 알고 쏠착 가게 되면 내려올 줄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어디가? 어디 가도 못할 거잖아. 길이 자고 그러면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저 길이 좋은 길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사람마다 처음부터 내가 공부할 때가 있고, 돈벌 때가 있고, 이런거 할때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 딱 맞춰주고 가르쳐줄 때가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면 가르쳐줄 사람이 내가 그거돈벌 때는 돈을 벌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기인이야 아무런 기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물지 풀어봐야지 여보건 <웃음> 기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 길에 있어서 내가 인연의 길에 있어서 돈벌 때는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기인이요. 가르쳐 줄 때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기인이요. 내가 어떻게, 너희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준 사람이 기인이라는 거다. 아무나 기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이데 좋다고 무조건 기인이라는 게 아니다. 사람이 좋고 나쁜 거는 어떻게? 내가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은 빚쟁이라는 거 있어요, 빚쟁이. 그치? 그거는 기인이 아니다. 빚쟁이라는 거다. 내가 빚을 어떻게 갚을 사람인지 내가 받을 사람인지 운명주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빚을 갚는 사람인지 갚아야 될 사람인지 그거 구별하는 것이고 인연끼리는 어떻게 내가 이, 이런 인연길을 가는데 여기에 내가 맞춰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응?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우리는 기인이라는 거다. 기인이 아무때나 시도때도 없이 나타나는게 아니다 이말이야요그기고 이때 사람들은 못때나 기인이 사주팔차 보면 기인이 나타날거다 시도때도 없이 매년 기인이 나타난다 기인이 나갖고 맨날 해갖고 어떻게? 엉망시자 되고 돈 띠끼고 어떻게? 이혼하고 뭐 바람나고 뭐그쪽에서 정신상화를 받사람 기인이 나온다 그렇게 허소리하고 온다 이말이야요 고기씨 자주 팔자 하는 사람들이, 그게 완전 헛소리다, 이말이 그게, 이 사람이 어떤 길을. <웃음> 내가 오늘, 이런 한번딱 풀어보고 싶다에 네? 아씨, 말을 잘안 들, 네? 말을 잘안 들어갖고, 지금, 이게 지금 길이, 무슨 길인고 내가 한번구별해 봐야겠다. 하도 뺑소리 치사갖고. <웃음> <웃음> 그런데, 내가 이런, 내가 가는 길이 기인 따라 잘 가는데도 어떻게, 누구말따나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길도 막어제부터 내려가쁘고 다리가 널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해 누구말따나 내가 정말로 사업 아이템이 좋아갖고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망해뿐면 어떡해? 그 산업이 망해뿐면 어떻게 되나? 누구말따나 아 지금 조선경기 좋다 해가지고 열심히 개발해서 돈 지금 해갖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뭐 지금 수술을 하나도 못하니까 전부 좋다 망해 보잖아 그렇죠. 맞나? 그렇게 이런 풍익이안 오야 되는 거야. 그것을 빗겨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에게도 다 그런 게 오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게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했노? 여기가 자 2년 수도 6번이자. 그치? 이거 한 개나 풀자. 아유. 나도 다 모녀니. 많은 말된거 아니야? 큰저 하도 말안들싸 갖고 까 내가 막다 해줬는데 안한지 45, 45세, 42세? 지금 몇 살인데? 몇 살인데? 한 46. 46? 응? 지금 현재는 46안 되네. 46이요? 아, 지나이도 모르나? 46? 46으로 풀어도 돼요. 46, 46. 45. 45. 45. 봐라. 네. 나는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때다. 근데 이런 농지 치면 되겠나?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가르치 주는 사람이 기인이라 했잖아. 그 근데 공부를 안 하니 문제돼. 공부하고 연구하고가 올해부 시작되는 거야? 아니, 올해 끝나는 거야? 올해 시작하는 거. 시작. 오해 시작하는 거. 응. 아, 죽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지금 이 주기가 9년 간다, 이 말이야. 9년 동안 공부해야 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 연습을 해야 될 텐데, 그 가서 놀면 안 되는 거다, 말이야. 내가 나는 지금 어떻게 2년 동안만 더 죽을 동 살도 가르치기만 하면 돼. 나는 응? 1 그럼 보자 그 아, 순간하고 있또피 나놓고 아피 난다고 안하 난 이제부터 여태 부돈 어. 벌고 사업하만야 연날로 가야 지연날 자, 2 0분이제지네49 49나 50나 똑같아 자, 일하고 응. 노력하고 열심히 열심히 일이나 하러 도아생기라 일하고 그래갖고, 응? 다음 주기 오게 되면, 이제 가르치고, 배려하고. 그렇게 다음 주기에, 그리고 54살부터는. 그러니까, 다음에는 가르치고, 그기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음. 돼. 밤낮으로 돼.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이제 노력할 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락하면 열심히 오고, 가락하면 열심히 가고. 설거지 해라 하면 열심히 설거지 하고 이런 게 기본 아이가 그이원는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잖아 열심히 공부하 해야 되는 거야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기인데 나는 이제 2년 동안 남았다 2년 동안 2년 동안 나는 가르치는 거 이것만 역증을 하는 거야 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도 살도 모르고 가르치지 마자 지금 이제 2년 남았다 7년 동안 가르치니까 저기 얼마나 정확한 거 아나 저게 얼마나 정확한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기인이라는 거다. 아무나 기인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인이 아니겠지? 누가 기인이겠노? 저는 저쪽이 할매가 기인이다. 대전의 할매가. 그건 대전 할매가 기인이니 내가 기인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기인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을 안 들어갖고. 그래서 내 맨날 일하는 게 잔소리 하는 게. 내가 기인 좀대 보려고. 그런데 추억대로말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내 인데 기인이잖아. 그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내 인데 기인이라. 나는 어떻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니까. 아주 2년 남았다. 그래서 2년 전에 2년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미국이 2년 안에 미국, 일본 가야 된다. 는 빨리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저기 보기보다 정말로 이때까지 내가 풀어봤지만 은 이게 한치의 오차도 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것이 인연길로 가는 내 운명주기가 어떻게, 요렇게 올라갔을 때. 그치? 운명주기가 요렇게 타고 갈 때. 요런 맞는, 어, 인연길에. 여기 올라가 요렇게, 요런 거 없는 거. <웃음> 풍역이라네, 나. 모라는 바람. 가족에서 내가 하는, 가는 길에서 해방을 놓고, 누구 말 때는 어떻게 나는 공부를 좀 하려는데, 누가 뭐 병원에 들은다고 갖고, 내가 병원에 간호하러 가갖고, 나 공부 못 하고, 누가 해갖고 깨방을 나갔고나 공부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깨방을 는사람좀 살아있어. 그게 그냥 그래 풍액이라나? 그게 풍액이라니. 그래서 요런 풍액을 없애야만이 내가 정상적으로잘갈수 있는 거야. 그냥 안주까지 시간이 많이 있잖아. 내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한참 남았네. 뭐, 8년 동안 남았네. 앞주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저기, 봉사하고, 앞주기는 뭐였 앞주기는 너민데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 농띠 치푸고 놀러 다기고 그랬잖아. 놀러 다닌 적이 없는데. 그래. 체험까지 네. 벌어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안 벌릴 때라니까야민데봉사하라 했는데, 지는, 응? 돈만 벌어 기니니까안 되지. 어디에 자기 입에 연는거 봉사 아니다 그거내 입에 안 넣다니까요 무입에? 무입에 그게 봉사가야 돼. 씨. 그거는 <웃음> 업장이 빚债이다 빚债. 빚제이. 그거는 빚债이다 빚갚아준 거지. 그거는 봉사가 아니고 빚갚아준 거지. 나는 지금 열심히 가르칠 때다 내년 후년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만 하면 내 졸업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까지 가갖고 이제 내년 후인지까지 미국 일본까지는 가서 뭐 확실한 사람 몇명 같이 놓고 와야 될거 아이가 그럼 나는 뭘 했어요 누가 기인이 됐노? 할매 그거 하지 말아 들리면 지금 큰일 난데 그치 기인을 <웃음> <웃음> 보고 할 만한 게 어디 있노? 정말 그죠 내가 기인이잖아 2년밖에 안 남았네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른사람 공격 안했는데 혼자 만 공격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세계를 푸는 거야 그 중에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상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한주기에 반을 내가 박사님한테 공부 배우는 데가 한 주기에 반을 박사님한테 배웠다고. 한 주기에 반? 그러면 4년 갖고 뭐, 뭐 그러노. 8년짜리도 있는데. 나머지, 나머지 4년은 딴데 가서 딴거 배웠잖아. 음. 그렇게 좌우지간, <웃음> 이 이것을 우리가 풍액을 우리가 상하에 풀게 되게 되면 나중에 구조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자, 이런 구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예를 들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해지는 거야. 음? 그러면 이 가고 이 가고 풀면 싹다풀리버는 거야. 이거 봤나? 내가 내부에 이거 풀어란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고 이 주기와 이것만 갖고 나머지는 아, 긴가여 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길로 가는데 어떤 것이 애군이 다고올 것인가 얼마나 강풍으로 돌아올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할 것인가 이것을 해봐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이 다 돌아오는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웃음> 음, 안내그 멋은 여기서 이런 것이 이런 그해데한국데 <웃음> 근데 이제 자주 하 열심히 해 행을. <웃음> 근데 우리가 그거 먹어 이거는 그거지만은 또 저런 길은 또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 있어 수도 있다 이거야. 그죠? 또 오로지 공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주기를 놓고 이 인연기를 놓고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전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속에는 무궁무는 예를 들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풍이 들어올 것이고 어떤 애운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복잡한 것이 많다 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여기 들어간 것이 뭐냐? 운도 있고 파도 있고 애웅도 있고 막그 뭐 어? 거기도 있고 이게 막 줄줄이 줄줄이 쭉 나와있대 말이야 응? 그래서 정지 바짝 안 차지면 뭐, 뭐가 뭐뭐 잡아가는 거고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가는 기분으로 들면 안 되지 응?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은 천이라고 배웠지 천이 같은 천이 아니고 지도 같은 천이 아니고, 인도 같은 천이, 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여러분들은 아까 숙명에서 천천 이렇게 배웠잖아. 나는 천이요, 나는 지요, 나는 인이라고 배웠지. 천이라고 해서 같은 천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라고 해서 같은 지가 아니라, 인이라서 같은 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천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천천이 있고, 여기는 천지가 있고 천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얼마나 똑똑할 것인가 다 알아본다 여러분들 공부시키고 보면 공부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 다 알아본다 이해돼요 공부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도 다 안다 이말이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말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거야. 이것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툴이를 쫙 깔지 않으면 나중에 좀 이게 허우적거리 뿐이다. 그래서 내가 기본 틀을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 틀을 설명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또, 어? 이런 것을 또, 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전신 받쳐 차려야 된다. 했다잉? 네, 네. 근데 나는 꼭 받고 싶다. 내일 숙제가, 네. 다음 주 숙제가 네. 주기를 깨끗하게 네. 보고 뺏기지 말고 네. 내 손수를 한번 그려보 네. 응? 응? 아, 이거 위험. 주기를 깨끗하게 손수를 한번 그려봐라. 1번부터 9번까지. 알았지? 네. 내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테스트하라고 미술을 했으니까 더잘 그려야 되겠지 네. 그림을 했으니까 열심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이것이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천 중에서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하겠노? 천재지. 천재가 제일 잘하겠지. 그치 그렇게 천이 돼서 공부 못하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천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어주 뛰어난 우수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다. <웃음> 그러면 지 중에서는 누가 제일 똑똑하겠노? 지지. 가 그래서 공부는 저쪽에서 잘하는, 저게 지지일 거야 같아. 저는. 그는 이거보다 인인이겠지. <웃음> 그렇게 내가 뭐겠노? 지지. 그럼 당연한 거이거 그래서 인지가 공부를 또 잘한다. 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이기게요 내가 뭐뻔하다 아니 그게 진짜 진짜 신기해 저게. 어? 이거는 우리는 간단한 애들만도 배우겠지만은 간단한 거지만은 이 사람 분류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 막 그냥 부부부 다 찍어도 된다. 찍으면 안 된다 했다 <웃음> <웃음> 아, 그런 유형을 갖고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이게 탁월하다는 거다 그거는 무조건 딱 갖다 붙이도 맞다는 거다 그렇다고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설명할 때 찍으면 설명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풍운주기가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심리에서 풀이 나갈 때는 정말로 대단한 거야 재밌겠다 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명 푸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 응? 야 복잡한 가정과 이긴이 수업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험할 것이 너무 많다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이, 응? 그런데 이거는 기계 갖고 다안 된다. 응, 기계 갖고 할수 없다. 응.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박정민 박정민제 감사게 하 생겨야 된다. 이 박정 박정민 때문에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뺑소리 치고 안 하려고 했는데.